네, 억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차량은 FM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여 우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마이크 해보시면 FM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FM 87.5 FM 108.0 두가지 주파수가 지원이 되고요 저는 108.0 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에서 108.0 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차량 라디오를 108.0 으로 동일하게 어,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볼륨을 높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을 한쪽만 마이크 억스아웃 단자에 꽂아주시면 이 증상은 완화가 되면서 어, 잡음 없이 노래를 즐기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음악을 틀어보시면 지금 마이크에서도 소리가 나고 차량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F&M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량에서만 어,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으시고요. 볼륨을 높이셔도 아, 아, 아 물이 없을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운드가 정말 노래방을 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요. 더 좋은 차량에서 이제 사용할 시에 아무래도 이제 카우디오도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즐겁게 또 웅장하게 노래를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